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파오케, 카오스, 도타. 이 게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워크래프트3 유즈맵으로 유명한 게임들로 2000년대에 pc방을 점령했던 워크래프트3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수많은 발판 중 하나를 마련해준 유즈맵들이죠 그렇다면 이 게임을 만든 회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회사입니까 2020년인 지금 기준으로 전세계 초대기업 규모의 게임 개발사 중 하나로 오버워치, 디아블로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등장인정신으로 게임을 개발한다는 말이 있으. 있습니다. 정도로 블리자드는 몇 수십년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만큼 수많은 히트작들을 만들어냈으며 그 게임 하나하나의 세계관과 완성도는 세계 가 인정할 정도의 품질을 자랑하는 게임들이었습니다. 그중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호드와 얼라이언스라는 진영의 대립구도 각 진영의 영웅들이 펼치는 멋진 대서사시들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스토리와 사건들은 엄청난 매력을 뽐냈으며 현재까지도 블리자드를 대표하는 세계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워치 이후 예전만한 명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블리자드는 계속 휘청거렸습니다. 연달은 사건 사고 초대 멤버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해 이제 우리가 알던 블리자드는 죽었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많은 블리자드 팬들이 떠나가버렸죠 그러던 와중 블리자드가 둔 초강수가 있으니 바로 과거의 영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좀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면 추억 파위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파위는 꽤나 잘 먹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어땠습니까 아주 그냥 호평의 호평을 받았죠 와우 클래식은 또 어땠습니까 허구한 날 서버가 터질 정도로 미칠듯한 인기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블리자드의 추억발이 세번째 시리즈로 등장한 워크래프트 3의 리마스터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는 대 사기극이라 불릴 만큼 처참함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자 엄청난 인기를 몰았던 명작의 귀환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개선된 그래픽과 인터페이스 발전한 맵 에디터와 대대적으로 수정한 캠페인을 내세운 워크래프트 3 리포자드의 발표는 불빠들로서는 환호를 하지 않고는 못 백일 소식이었죠. 그렇게 발표 당시 사람들은 저마다 탁 치고 내 돈이나 가서가 블리자드!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출시 전 진행된 베타 테스트는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선된 UI 향상된 월드맵 에디터 등 리포지드 출시와 함께 약속한 개선점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나마 자랑스럽게 공개하였던 새로운 유닛 모델링들은 구린 카메라 라이팅 덕분에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을 켜고 끌때마다 튕기지 않게 기도를 해야하는 수준의 빈번한 크래쉬 이게 리마스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끔찍한 최적화 여러 군데군데에서 보이는 미완성된 부분들 등등 도저히 대기업에서 내놓은 2020년 작품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서서 게임을 경멸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베타가 종료된 이후 사람들은 이 끔찍한 게임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환불을 요청하며 떠나갔지만 본편 출시 이후엔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은 2019년에 출시한다고 약속한 게임을 미 2020년으로 출시일이 연기되었지만 이 모든 끔찍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품질 개선의 시간이라고 굳게 믿으며 출시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등에는 날카로운 배신의독기가 내려놓아졌죠. 그렇게 2020년 1월 29일 대망의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가 발매되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지만 그 버튼은 요단강 티익스프레스 큐패스권 발권기였습니다 왜출 시위를 미룬건가 이해가 안갈 만큼 아무런 개선점이 없는 베타 테스트의 문제들 2003년에 공개된 트레일러와 비교해봤을 때그 트레일러의 명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수준의 트레일러 2020년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퇴보한 이펙트, 텍스처, 모션, 각종 한글 관련 버그, 그리고 리포지드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였던 4시간가량의 새로운 캠페인 컷신의삭제 로 인해 리포지드는 그야말로 하나의 대사기극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UI가 없는 것은 물론 우리가 CRT 모니터로 하던 시절에 1대1 비율의 UI를 그대로 뜯어오는 바람에 현 시대의 와이드 모니터에 적응 하지 못해 좌우 여백이 부여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왼쪽이 2003년에 나온 클래식 버전이고 오른쪽이 2 0 2 0년에 출시한 리포지드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누구라도 알수 있듯이 이제 이 게임에서는 다운그레이드와 리마스터의 개념조차 까먹었나 봅니다. 아니 진짜 이걸 보면 히오스는 선녀에서 선녀 뿐만 아니라 그렇 그로... 이렇게 입도록 자랑하던 모델링 그래요 모델링 이뻐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rts가 캐릭터 모델링을 보면서 하는 게임도 아니거니와 인게임 라이팅이 구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리마스터가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각종 텍스처들이 2000년대 초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2020년 게임이 맞아 보이시나요 옆에 워크래프트4 2006년 출시 적어놔도 이상할게 없는 수준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4시간 이상의 컷신을 리포지드에서 추가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리포지드를 사야할 이유도 삼 만큼 가장 큰 장점이었으며 정화 미션의 트레일러까지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단점을 다 제칠 정도로 최고로 뽑히는 부분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2020년 2월 기준 이 트레일러는 게임 속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4시간 이상의 컷시는 아예 삭제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한 허위광고 대사기극을 친 것이나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도에 공개했던 당시 시연했던 버전에서는 스트라솔름 캠페인 데이터만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거 그냥 시연버전의 부분만 얼른 제작하여 게이머들에게 보여주어서 이를 유저들이 보고 예약구매를 하기 위한 기만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생겨나면서 리포지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지 뭐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리자드가 게임은 몰라도 시네마틱 트레일러의 명가라고 불릴 만큼 그동안 블리자드 에서 제작한 수많은 하이퀄리티의 시네마틱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감상할 수준이었기에 블리자드의 트레일러는 회사를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불려왔었지만 리포지드의 트레일러는 그 명성 조차 처참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공식 트레일러가 아니라 소필매로 만든 팬메이드 영상이라 해도 믿을 수준의 끔찍한 모션과 그래픽, 이펙트들로 그냥 촛냄새 나는 구닥다리 그 자체 2003년에 공개한 트레일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시네마틱 영상을 선보이면서 블리자드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아무런 전진없는 퇴보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미완성품이 시장에 공개되자 블리자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국내, 해외, 커뮤니티, 언론 어디 하나 가릴 곳 없이 리포지드를 비판하였으며 친 블리자드 성향 커뮤니티인 레딧은 물론 망한 와우 영화를 팬심 하나로 손익분기점을 달성시킨 만큼 와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중국에서마저 맹렬한 비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게임이 얼마나 쉴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었는지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덩달아 블리자드의 개발 역량에도 의심이 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번 리포지드에서는 레몬스카이 스튜디오라는 게임회사가 외주로 참여하였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전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음은 물론 수많은 명작들의 외주를 처리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 개발사로 언차티드 잃어버린 유산에서 환경과 소품 제작을 맡았으며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에서는 애니메이션, 컨셉아트, FX, 키아트 제작, UI 제작, 풀 인게임, 에셋 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에선 애니메이션, 에셋 제작, 컨셉아트, 환경, FX, 일러스트레이션, 키아트 제작, 소품 제작, UI 제작 등 그야말로 레몬스카이 스튜디오가 리포지드를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블리자드의 개발 역량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외주를 왜 맡깁니까 본인들이 인력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거 이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게 외주죠 그럼 이 외주를 맡긴 클라이언트 개발사는 노냐? 아니죠 일손을 맡긴만큼의 능률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멋지고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탄생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외주업체에 맡겨놓고 출시일조차 연기하면서 내놓은 게임의 결과물이 이거다 이건 그냥 개발사가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걸 인증하는 거이라 이거죠. 이후 블리자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회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외주 업체인 레몬스카이 스튜디오는 레딧에 글을 작성하면서 리포지에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하는 무언가 뒤바뀐 듯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캬... 이거 완전 진국인 친구들이네... 결국 이런 끔찍한 완성도 덕분에 게임 역사를 뒤져봐도 찾기 힘든 유저스코어 0.5점을 달성하면서 여러가지 의미로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는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지난 블리자드의 행보는 여러가지 논란과 사건이 있었으며 이제 우리가 아는 블리자드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참함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포지드 사태는 우리가 알던 블리자드는 이제 진짜 없다 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신뢰도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2 등 다양한 기대작들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믿고 사는 블리자드 게임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과연 리포지드 사건을 보고 감히 어떤 유저들이 선뜻 게임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한때 블리자드 게임을 즐겨했던 유저 중 하나로서 이제는 분노보단 씁쓸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